아, 천일이에요. 아, 천일 부사입니다잘다 아, 지내셨죠? 아, 오늘은 양력으로는 4월 14일, 음력으로는음력 음역 2월 윤달 24일이에요. 2월 24일. 요일로는 금요일, 아, 이민일, 이민일입니다. 아, 지금 시간은 9시 좀 넘었어요. 아, 오전. 오전 어? 9시 11분이네. 뒤에 시계가. 어. 오늘 비서식이 있죠?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 하네요. 저 아래 그 남부지방부터 저기 해서 어, 내일까지 오지 않을까. 비하도 가버렸다니까. 비좀 왔으면 좋겠어요. 음,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데 얘기해 줄 얘기는 아, 전에 전에 몇번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그신 신기 응? 신기에 대한 얘기예요 아, 이 천일이 그, 요 신기 신기란 뭐냐 해서 독립적으로 주제를 빼서 얘기하지 않았고 이야기 중간에 신기 거기에 대해서 음, 조금 얘기를 한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얼마 전에, 제자애가, 어? 제자 어? 어 사일을 는데 참. 선생님, 어, 이 영상장 보세요. 뭐 이런, 뭐 개같은 영상도 있어요. 아이래내더라 그래. 어, 그랬는데, 그 영상의 주제가 뭐였냐면, 아, 신기가 뭐냐. 어? 신기가 뭐냐. 그러면서, 신기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석된 말로 멍멍 소리였더구만. 어? 어, 멍멍 소리였어요. 천일이 들 얘기하는 거 있죠.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응?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 중가에 나가요. 어?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천일 그판슬이판슬리 곱고, 북치는 거 있잖아요. 중머리, 중중머리, 사진머리 휘머리 막 이거. 그 판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북을 치다가 막 따른다 북을 무슨 말 치자고 막 치다 보면은 내가 틀려 이제 차라리 안 치고 있잖아요 안 치고 넘어가다가 딱 그... 쉬었다가 쫙 차고 들어가면 은 오히려 고수라고 해. 그래. 오히려 응? 못 치느니 안 치고 가만히 있는 게나 괜히 손 이거 엇박자나가지고 헛질하라는 그거랑 똑같아 자 <웃음>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 신기 있다 해가지고 그 신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당 맨들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80, 90%는 다, 저기, 그, 무당해야 돼요. 그 얘기를 어느 영상에서인가 천일이 얘기를 해줬어요. 응? 아마 그, 누가 무당을 해야 되느냐? 아마 그쪽 거든 그 부분 영상에서 아마 천일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 신기 신기란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 돼. 신기. 응? 아, 쟤는 신기 있어. 내지는 어,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정을 걸어갔어? 정을 걸어가는데, 아이고 당신 신기 있네. 아이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뭐라고 그래. 아이고 내가 반무당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어? 신기, 신기, 그놈의 신기. 그 신기가 뭐냐 그게 오고 그리고 첫 번째가 그고 두 번째는 그럼 신기라는 게 좋냐 나쁘냐 어이 얘기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까 싶습니다 자 신기 신기 글자 같자이 천일이 오늘 한번 뽑아봤어요 어, 여기 이 암머드로 이 보일러 하나 여기 신기 여기 신은 아, 귀신신자에다가 기운기자예요 그러니까, 발음상으로는 신기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걸, 어, 글자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발음을 하다보니까, 악센트가 들어가서, 신기, 신기 하다가, 신기. 응? 신기. 그래 되는 거예요. 어, 자. 이 천일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기라는 용어를 얼마만 있어요. 얼마만큼 얼마 많이 쓰는지 여러분들한테 나열해주기 위해서 적어봤어 좀 전에 영상 찍기 전에 어? 적어봤어 자 우리 좀 전에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첫 번째 뭐야 야 신기하다 어? 여러분들 많이 쓰죠? 어디 가죠? 야 신기하다 거기서 신기 신기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야 신기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거. 이, 이, 저, 저, 저거 났어, 이렇게. 응? 응. 그 다음에, 우리, 야, 신나 죽겠어? 그런 표현이죠. 어우, 응? 쟤 신났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이 무슨 신자? 귀신자예요. 귀신 그 다음에 또, 신명나다. 어우, 쟤 신명났어. 거기서 신자도 뭐예요? 그 귀신자예요. 귀신 글찌름 잘 알으셔야 돼. 우리 여러분들이 막 무슨 그냥 막 쓰는 용어 단어 중에 그렇게 들어가요. 또뭐 있어? 아, 저 신바람 났어. 그래서 신바람. 신바람이 뭐예요? 그 귀신 신자예요. 어, 신바람. 신 귀신의 바람이 불었다 이거예요. 야, 저 신바람 났어. 그런 거고 또 신들렸다. 누군가 막 우리가 막 이런 막아 맞다. 여기 여기 많이 나오겠네. 그 스포츠. 스포츠에서 막 혼자 막 열일해. 그냥 혼자 막. 응? 단독 무대야. 그럴 때 표현을 뭐라고 그래. 아우, 제 신들렸어. 아, 무슨 선수 완전히 신들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서 신자도 뭐예요? 그 귀신 신자예요. 또. 어휴, 쟤는, 어떻게, 궁금, 완전히 뭐 하나 몰입을 하면 말이야. 완전 신 들린 것 마냥 막, 열심히 막, 앞뒤도 안 쟤. 그런 표현. 그것도 마치 그 신이 바로 보여요귀신진짜예요 그 응? 또, 우리 이제 대표적인 거, 막, 그, 어디 모임이나 놀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야, 지금부터 우리 신명나게 돌아보자. 그,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신은? 귀신신자예요 이제 알아들었죠. 그신 우리 동방 동방 어 유교 국가 내지는 이 도교 도교의 영향을 받은 이 아시아 문화권 내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응? 음? 근데 거기다가 우리 신기 신기? 그러면 그 기는 뭐라 그했어요 키운 기자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이재명이 그 저기 그 뭐예요? 그 저기 뭐뭐 뭐 부친 산소인가? 뭐 엄마 뭐 부모 산소 거기에 돌박아놨다고 어뭐뭐흙술흙주술뭐 해가지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날고 봤더니 거기에 그 집에 이재명이네 그 저기 그그저 그, 그 뭐야? 그 자기네 집안 양반들이 거기다가 뭐라겠어. 이재명이한테 기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돌, 그 씻어가지고, 그 산소에 박아놨다고 하더구만. 천이 예, 그런 거안 믿어. 그게 요양을 미신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너나, 너나 할거 없이 거기다가, 그, 이재명의 명자에다 기를 받으라고 명기라고 했더구만. 응? 다 거기다 저기 돌쏘아 집어넣지? 응? 그래도 기받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자, 그건 아니니까 됐고, 거기서 에 썼던 글자도 뭐냐면 기자예요. 기운 기자예요. 예. 기운 기자, 우리가 신기할 때, 신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운 기자예요. 신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역, 글자 그대로 풀면 뭐예요? 신기하면 신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신의 기운. 신의 키 얘기 됐죠? 그러면, 야, 너 신기 있어. 어, 나도 신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떤 의미로 받으면, 신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뭐슨면 신하면 무당. 응? 이런 식으로 관련을 져버려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하늘도 신이고, 응? 하늘도 신이에요. 자연, 자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단지 신의 분류만 다를 뿐이지 분류, 분류만 다를 뿐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저 신기 있어. 그렇게 하면 뭐라고 뭘 생각하냐면은 무당 내지는 무당을 무당과 같이 있는 신 이런 개념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옥제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 저는 이제 광역에 얘기를 했어요. 어, 저 신기 있어. 그럴 때 귀신의 영향, 귀신,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의 기운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풀이를 볼수 있지만 저 신기 있어. 무슨 신기? 하늘에. 야 쟤는 말이야 하늘에서 돕는 것 같아. 그것 또한 뭐예요? 쟤는 하늘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것 또한 뭐예요? 신기인 거예요. 쟤는 조상님들이 많이 돕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그것도 신기예요. 조상이 신이니까 귀신신. 이해하셨죠? 응?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신기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응? 그, 누구, 그 누가 나쁘다고 그래? 나쁜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기가 없는 사람. 하늘이 돕지 않고, 조상이 돕지 않고, 그런 사람, 자연이 돕지 않고, 이런 사람이 더 살기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퍽퍽하고 힘든 거예요. 저번 어 영상이 천인이 백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도백도가 뭐, 그, 여기 궁금하시면 옛날에 보세요. 신들이 보살펴져가지고 하나의 팁을 지고, 팁, 알려주고, 신들이 살펴주다 보니까 넌 즉시 답을 하나 알려주시고. 그 또한 다 뭐예요? 다 신기예요. 신기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기가 없는 맹탕보다 신기가 당연히 있는 게 좋은 거죠. 응? 좋은 거야. 그뭐그 뭐그 저기 그 제자애가 제자애가 천일한데 보라했던 영상 그 보니까 머리가 그중이도구만 응? 중위도구. 부천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 여러분들, 제가 이 천일이 며칠 전에 그, 신문 보다가 보니까, 다시 또그 기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시 얘기해 주면은, 그 인도 있죠. 응? 다시 얘기해 줄게요. 병심들 하세요. 이? 인도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인구, 그 인도, 인구 무지하게 많잖아요. 중국, 중국이 1등이냐, 인도가 1등이냐, 인구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제 인, 구 감소가 들어가가지고, 인도가 지금, 이제, 지구에서 최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넘어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은 인구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불교. 여러분, 인도, 인도, 거기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불교가. 거기에 불교의 국얼마 얼마일 것 같아요? 종교. 거기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있어요. 뭐, 기타 다른 종교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큰 게. 불교, 종교,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그 인도, 시민, 인도 국민이겠죠? 조사를 했을 때, 1. 몇 프로래요? 1. 몇 프로? 뭐 어,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뭐두저 어, 기사 한번 두적거리 보세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머리 날것또 우리나라 안 놓고 봤을 때. 어, 기독교도 마찬가지. 옛날 저 천일 얘기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면 응? 오래 전 천일이고 몇년 됐어요 이거 이 기사는. 이스라엘에서는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본데 숨어서 숨어서 예배하고 이스라엘은 걔네 저기가 대다수가 뭘 믿냐면 유대교를 믿어 유대교 유대교라고 따로 있어 자기네 종교가 유대교라고 정작 기독교인들은 뭐야 숨어서 숨어서 예배보고 그게 각 종교 발생지 그원 나라에서의 실상이고 현상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야. 불교가 왕성했잖아. 기독교? 난리다니잖아 응? 그게, 그게, 현 저기에요. 저희는 저번주, 저번, 주, 저번주 저번 일요일 날, 그치, 송리산 갔다 보니까, 송리산 전체가 거의가 다 법주사 거야. 어마어마하다고만, 그 경계선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천왕봉, 거기, 응? 거까지 다 자기네 땅 해가지고 손을 다 그려놨더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절간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땅을 다 샀었어요. 응? 그 땅을 중들이 어디가 노, 저기 그 뭐야 노가 돼가지고땅 샀었어요. 결국은 중생들이 갔다가 시주한 돈. 그돈 가지고 그다땅사 가지고 다 이거 내땅 하고 먹은 거예요 먹은 거야 그렇게 새를 키워놓고 지금 이또 뭐예요 우리 중생들이 가면 다 주차비 내나 입장이 내나 또야 희주 좀 해봐 희삼 뭐 이래 써놨더구만 거지 말만 불전함도 아니요. 그게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절간의 중들, 잘해야지. 그래, 헛소리 핏피하고 물론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헛소리는 핏피하고 신기 있는, 응? 사람들은, 하, 뭐, 팔자가 드 세고, 하는 일 받아 안 되고, 뭐, 집구석에 뭐, 오색천 같은 거 놓지 말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런 개소리 하더라고, 멍멍 소리. 응? 그러면서 어디 뭐, 한 20, 10가지에서 한 20가지를 졸졸졸졸졸,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 신기 있는 사람만 딱 제기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천일같은 무속인데 어? 무당, 제자, 법사, 이런 무석인들을 통틀어가야다 집어 넣은 거야. 어? 어떻게 보면 본인도 팔자가 더러워서 어디가 죽노로 다녀서. 응? 본인 동안 더러워서 그렇게 하는겨.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정리할게요. 본인이, 본인이 만약에 신기가 있다. 응? 본인이 신기가 있다. 그고 감사히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히 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멍텅구리 앵탕 이거보다는 헐라니까 천일 전에 영업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신기가 있다고 전무당은 아니라고 천일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50% 이상 50% 이상 거의 가다신기 그 있어요 왜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동방, 우리 대한민국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빌고 살았거든 어디에 빌어? 하늘에 빌어? 별에 빌어? 달에 빌어? 해에 빌어? 빌은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칠성신. 우리 칠성신앙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빌고 살았다고 이렇게 그렇게 난 자손들이고 그러니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팁 하나, 또, 팁또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사람이 머리, 뇌 있죠, 뇌? 응? 이거 몇번 얘기했는데, 뇌 있잖아요. 어, 천일이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뇌 학자들, 과학자들이 표현하기에는, 5%, 5%가 뭐야? 1%라고 했나? 이것도 못 쓴데, 평생 쓰다가, 죽는 순간까지 사용을 못한대 인간 자체가 응? 우리 좀 맥시멈 최대 잡아가지고 10%라고 하자고 10% 내 자기 내에 10%도 사용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천일이 얘기했죠. 사람은 자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먼 산을 쳐다봐 먼 산을 딱 쳐다봐 한 10명이서 딱 쳐다봐 이제 그랬을 때그 산을 그 산을 바라보는 그 10명들이 전부 다한곳 똑같은 곳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안 바라본다고 산을 동시에 여기 땅하고 바라보지만 그 산에 어느 부분, 어느 한 곳,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는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인정하죠? 다 달라요 그왜 그러냐? 각자 자기 뇌가 다르기 때문에 요 생각, 그게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의 10%, 내, 네, 자기 내의 1 맥시멈, 맥시멈 찾아가지고, 최대, 최대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10%, 그러니까 그, 그, 10%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각자의 저기가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우리 뭐, 뭐, 알파파, 베타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죠? 응? 전파, 뇌파. 뇌파에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전문가가 아잘 몰라요. 그랬을 때그 어느, 옛날 이 얘기를 저는 또 해서 다 해줬어. 하지에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할 것도 없어. 뇌의 어느 부분 특정한 한 부분이 왕성이 활성된 경우가 바로 신기가 있다 하고 과학적으로 접목시켜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응? 남들이 쓰지를 않는 그 영역이 어느 사람한테는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이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늘이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그 소스와 텔레파시를 본인 스스로가 몸으로 받고 머리로 받고 마음으로 받고 받아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 신기를 그렇게 풀면 돼요 신기 아나 신기 있어 그럴 때는 남들이 안 쓰는 뇌파 응? 남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모르는 뇌파는 뇌파가 나한테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 요그 사람들도 어느 특정 내의 한그 뭐 인지 기능이 됐든 무슨 땡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남들은 안 쓰는 아셨죠? 이 또, 내가 외로 또할 일이 많은데 얘더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도 안 되겠어. 그만하고 자 정리할게요. 신기 신기가 있는 게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신기가 있는 사람도 좀 무당해야 되느냐? 아니다. 응? 아니다. 그리고 꼭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팔자가 더럽고 하느님 보다 꼬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아니다. 아셨죠? 신기가 있으면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세요. 왜? 남들이 안 쓰는 그 미지의 그 뇌파를 갖다가 나는 그게 활성화되어 있고 좋으니. 응? 그러면 또, 신기가 있으면은 꼭뭘 믿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그 뭐, 아무나, 내가 전일이 그랬죠. 아무나 부당하냐고. 아무나 절간에 가서 저 중하냐고. 아니라니까. 신기가 아무리 출중하고 많다 하더라도 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 아셨죠? 어디 전보러 가는데 어느 무당이 어유 너 어이구, 당신 말이야 신기 있으니까 무당해야 돼요 그 무당 개무당이야 알았죠? 신기가 없어도 해야 될 무당 팔자가 있고 신기가 있어도 안 해야 돼도 되는 팔자가 있는 거예요. 무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오. 응? 뭐, 개나서나 무당하간디? 아니오. 아셨죠? 왜, 그니까, 아, 살다 보니까 왜내 팔자가 이렇고 이렇고. 절간에서 그 다루는 게 업을 다루잖아, 업. 응? 업장을 다룬다고. 절간 그 얘기 해, 이제. 응? 업장수멸 진원도 있거든. 어, 그 기도 천수경에 보면은. 응? 그업 자체가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겨. 내가 업이 많아서 전생에 업이 많고 현생에 업이 많아서 내 팔자가 이렇게 꼬이고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신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지랄하냐고. 뭐도 아닌 게. 어디 얘가 좀 길어졌네. 여기까지. 어, 잘들 보내시고. 음. 알았죠? 남의 남의 말에 그렇게 솔깃해 가지고 홀리지 말라니까. 응? 허긴 처에 또 있잖아. 거기 홀려 가지고 자기 자기 신세 완전 들어 먹어도 그것도 지팔자예요. 뭐 그것도 지팔자예요. 응? 어? 절간에 옛날에 그렇게 시집 그렇게 받아가 다 이거 내산 해 가지고 응? 어? 내 땅. 그러면서 돈 내느라고 하잖아. 야, 입장 내나? 이거 내돈 내놔. 희주해. <웃음> 참. 그야말로 뭐예요. 땅 찍고 헤엄치는 거지. 땅 찍고 헤엄치는 게 겨. 장사도 그런 장사 없어. 아셨죠? <웃음> 오늘 여기까지. 잘들 보내시고, 이제, 내일 토요일, 일요일, 아, 토요일 날다니까 뭐 알아서, 알 땡기세요. 어, 여기까지. 그렇게 올리지 말고, 여기까지 끝. 저는 이쁘, 오늘도 이쁘게 나왔나? 음. 아이, 이게 왜안 꺼지고 싫어리여. 아이 참, 이참 일어서야 되겠네 아이고. 아무튼, 신나게, 신나게, 신명나게 인생들 살아요잉.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수령 안 되는데. <웃음> 차들이 끌어가요, 아유. 저게 너무, 너무 떠는 구려, 이게.